여러분이 생각해본 적 없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문헌사료 이전의 역사를 선사시대 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옛날 일을 누군가 규정한 선사시대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고 그 단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먼나먼 땅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땅에서 물이 빠지며 해가 뜨는 곳을 찾아 인간들이 동서로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바로 그 옛날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문서로 정해놨던 일이 있었습니다. 적는 것은 그저 적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봐야 할 것은 늘 방식입니다. 옛날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왜 적어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그냥 툭 던지자면 그 옛날 이야기를 적어놓았다는 주인공은 바로 사학계의조물줄어불리는 사마천이고 그가 적어놓은 사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기에서 복희와 신농과 황제인 사망을 지우고 오제를 조작하였다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소설가를 향해 이야기의 조물주라고 합니다. 빈 여백에 연필 하나만으로 그 소설가의 사상 또는 철학 경험 의도가 들어간 하나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설가를 세상에 없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조물주라고 부릅니다. 사계의 조물주인 사마천은 역사 이야기의 조물주입니다. 이 역사의 신이라 불리는 사람이 쓴 건데 다 정확하겠지 라고 생각하라고 붙여진 이름은 아닐 것입니다. 사마천은 많은 지방을 답사했고 많은 책을 읽고 쓴 능력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에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일삼는 것을 흔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자신이 처한 상황 이나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요. 사마천은 실제로 황제가 아닌 항우를 황제로 소개하고 제후도 아닌 콩자를 제후로 소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사기에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망오제를 조작한 이 사마천이라는 존재는 왜, 어떻게, 무엇을, 거짓말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된다면 식민사학은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문제는 방식입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을 취했을까? 이 책에서 중국 사마천의 생굴라 필법을 추적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료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그두 가지 사료가 고려의 삼국사기와 한나라의 사기의 내용인데 여러분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삼국사기에 대한 지나친 반감입니다. 삼국사기를 쓴김부식이 편협하게 적은 것은 이구동성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책이 위선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유학자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라중심적이고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보니 삼국사기에서 빠진 예옛 역사들이 많은 상태에서 현재 남아있는 우리의 정사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기 때문에 관찬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내용만을 남긴 그에 대한 원망과 반감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써야 할 것을 안 썼기에 위서라고 한다면, 김부식은 죽어서도 욕먹어야 함에 분명합니다. 그 패단은 실로 크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건, 삼국사기에 기록된 상당한 것들이 많은 우리의 사서들에 적혀 있는 사건들과 비슷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 식민사학교와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기 위해서 삼국사기 기록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삼국사기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 마치 삼국사기를 감정의 길에서만 위서로 보러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면서 삼국사기의 자료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신라인들은 스스로 소호 김천씨의 후손이므로 성을 김씨라고 했다. 김유신의 비문에도 또한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후손이다라고 했으니 즉 남가야 시조 수로는 신라와 더불어 같은 성이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현재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시조가 삼왕오제라고 하는데요. 나눠서 말하면 삼왕과 오제입니다. 신라인들이 조상이라고 하던 소호 김천은 오제의 한 명이며 김유신의 비문에 적혀있는 헌원이라는 사람은 바로 황제이며 삼왕 중에 한 명입니다. 김수로 역시 그 종자가 같다고 하였습니다. 즉 신라인이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라인은 삼황의 황제인 헌원의 후예이며 오제의 소호 김천의 후예들이다. 이 신라가 진짜 뭔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는 정말 180도 잘못된 신라일 수 있습니다. 다른 우리 역사 속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신라가 기묘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 신라인들이 삼왕과 오제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시조를 삼왕오제라고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사망오제라는 동일한 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오제가 실제로 누구 조상인가? 중국인의 조상인가? 한국인의 조상인가? 종자로 치면 현재 중국 땅에도 그들의 적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통성은 어디에 있을까? 여기서 사마천 사기의 자료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누조는 황제의 정비가 되어 두 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천하를 얻었다. 그 첫째가 현효인데 이이가 청양이 된다. 사기 오재봉기 황제. 이 사료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황제 헌원의 와이프가 누조이며그 아들들이 현효와 청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천 사기에 대하여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석소 중에 하나인 사기 세근을 쓴 사마정은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고해보니 황보밀과 송충은 모두 현효와 청양은 곧 소홀하였다. 사기 세근 사마정. 이름에서 드러났듯이 소호는 김씨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이 그림에서 수정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사망 중한 사람인 황제 헌원의 아들이 오제 중한 사람인 소호 김천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이 시점에 우리는 곧장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호 김천이라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동의족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아는 이름이 소호 김천인데 사마천은 그냥 그대로 책에 소호라고 쓰면 됐잖아요 왜현효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썼을까요? 첫째, 사마천은 왜 사망을 지었나? 둘째, 소호라는 이름은 은닉하고 현효라는 이름으로 적어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황제의 오른 소호를 굳이 제위에 오르지 못했다고까지 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기의 주석서를 쓴 사마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사서 속에 등장하는 사망을 정리하여 오제본기 앞에 수록했고 그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사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마천이 사기를 쓸때 공공연히 사실로 전해지고 있는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적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금살 치우,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황제와 치우는 사실 같은 동이족 출신이며 그들 간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73회씩이나 전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황제는 하남성에서 섬서성으로 쫓겨났고 치우를 단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부차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치우와 황제가 싸우고 있는 모습 자체에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 심각하게 싸운 것이죠 여기서 사마천이 힌트를 얻게 됩니다 아 얘네들은 같은 종족이 아니야 그렇게 돼야 돼이 둘을 가, 다른 종족으로 갈라세움으로써 동이족과 화족의 뿌리를 재구성하자 치우는 어차피 동이족인 거다 아니까 그 대표적인 동이족과 아주 그냥 대팡지게 싸운 황제를 하화족의 대표로 설정해버리고 금살 치우 황제가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실제로 황제가 치우를 죽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신이자 무기왕인 치우에게 아마 못 그랬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사실은 사마천에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천이 원한 것은 바로 스토리였습니다. 이제는 따로따로 사는 겁니다. 그 땅에서 새로운 통치 세력을 천자로 만들어줄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즉 천하사를 창작할 훌륭한 스토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이족과 맞서 이긴 하화족의 대표가 황제라고 설정하였으며 황제를 오제에 가장 먼저 기술함으로써 그들의 천사를 창작하였습니다. 여기에 동이족들인 삼황이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마천은 동이족들인 삼황을 지워버림과 동시에 오제로 기술을 시작하면서 하와족의 시조인 황제를 오제의 첫머리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삼황과 오제는 물론 치우까지 모두 동이족입니다. 삼마천이현효라는 이름을 쓰면서까지 어설프게 조작한 소호 김천 역시도 동이족입니다. 삼황 오제가 전원 동이족이니 삼황의한 사람인 황제 역시 동이족이기에 그 아들인 소호 김천은 당연히 동이족입니다 사마천은 하와족 대 동이족의 구도를 만들어 놓고 치우와 황제 스토리를 가지고 황제를 하와족의 대표처럼 설정하여 실체가 없는 한족을 만들고 그 한족들의 중국사를 창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전범주는 없다고 했습니까? 사마천은 사망을 빼고 오제 중 황제로부터 자신들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기술했지만 사기를 집필하다가 자신이 설정한 그 세트장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3류 드라마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마천 본인이 쓴 사기의 오제 본기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헌원 시대에 신농시의 세상이 쇠약해져서 제후들이 서로 침략해서 죽이고 백성들에게 포악했지만 신농시는 전발하지 못했다. 이에 헌원씨가 방패와 창을 쓰는 방법을 익혀서 천자에게 조회 하지 않고 공물을 바치지 않는 자들을 정벌하니 제후들이 다 와서 복종하고 따랐다 사기 오제본기 이는 황제 헌원 이전에 신농씨라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은연중에 자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농이 황제 이전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망의한 사람인 신농에 대해서 대인이 쓴 사기 집회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황범일은 역경의 일극기를 호희씨가 몰아자 신농씨가 일어났는데 이가 염제이다라고 말했다. 반고는 백성을 가르쳐 농사를 짓게 했으므로 호를 신농이라 하였다고 말했다. 사기집회. 사마천이 자기가 최초라고 설정한 황제. 그런데 또 자기가 직접 쓰기를 그 전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신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권위있는 주석서에 의하면 이 신농 이전에 태호 복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마천은 이 사망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격리해보자면 사망의 존재를 아는 상황에서 사마천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오제본기라고 해서 오제를 자신들 역사의 시작으로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제 중에서도 소호 김천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소호 김천의 아버지이자 사망 중의 한 사람인 황제를 오제의 첫째로 땡겨와서 시작되도록 설정한 것이죠. 이들 사망부터오제까지 전원 모두 동이족이며 사마천이 황제를 도구로 삼아 역사를 왜곡하게 되었던 강력한 소스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동이족끼리의 분쟁이었던 치우와 황제의 길고 긴 전쟁 이야기를 보고 이것을 동이족과 하와족의 싸움처럼 바꿔버려가지고 금살 치우라고 하면서 하와족의 황제가 이긴 것처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마천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사마천은 바로 인식을 창조했습니다. 하와족이라는 민족 개념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서 또 배웁니다. 여, 과거에서 못 배우는 역사는 죽은 역사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지나가버린 시시콜콜한 잡소리가 아니에요. 진정 현인의 학문이자 어른의 학문입니다. 물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만년 학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이쯤에서 의문이 듭니다. 사마천이 역사책을 왜, 어떻게 그렇게 거짓으로 적을 수 있었다는 말인가?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대표적이며 익숙한 역사서는 바로 실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중요한 역사책을 거짓으로 썼다고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표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책이라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인데 이 실록은 우리 손으로 적어내려간 권수만 해도 1893권입니다. 역사를 몇월, 며칠, 몇시, 누가 말하고 행동한 것을 시간의 순으로 적어내려간 아주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스란히 담고 있는 방대한 편년체 사서인 것입니다. 이 편년체의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적는 사람의 뇌피셜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아무래도 사실을 기술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하는 데 장구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왕의 기록이 주기부터 적히기 시작하고 그 왕이 사망해야 적는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역사서를 쓰려고 하는데 이미 지나간 오래된 역사를 편년체로 쓸수 있는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이미 지나간 역사를 정의해야만 했습니다. 대략 그가 처한 상황은 이러 했습니다. 첫째, 역사서를 써야 하는데 역사는 이미 지나가고 없다. 둘째, 역사서를 써야 되는데 사료조차도 빈약하다. 그래서 일단 편년체는 쓸 수가 없는 거고 이 상황에서 뭔가 다른 역사기술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버린 역사를 그의 관점과 목적에 따라서 써낼 수 있는 즉, 자신의 뇌피셜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인 역사상 최초의 기전체 필법을 탄생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것이 바로 사마천의 사기인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사마천을 사기의 종물주로 부릅니다.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팀에서 세계 최초로 사기 삼가주석을 번역하였습니다. 삼가주석이란 사마천의 사기에 대한 주석서 중 가장 고함에 있는 세 가지의 주석서인 집해 색은 정의를 가리키는데, 이것들을 보통 사기 집회, 사기 색은 사기정이라고 사기와 붙여서 말합니다. 사기, 2000년의 비밀이라는 이 처작은 장기간에 걸친 삼가주석 번역 과정에서 고대사에 완전히 정통하게 된 이덕일 박사가 일종의 보급판으로 내놓은 사기라 할수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역사를 좀 들여다보고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소장하시고 여러 번 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 역사라는 것이 딱딱 하기만한 것이 아닌 훌륭한 취미가 될수 있고 마음과 인식의 폭이 넓어짐을 느낍니다. 이 역사라는 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버없고 버거워서 본래는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역사학과에 들어가야 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오하여 매우 똑똑해하거나 경험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자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학생이 역사학과에 가면 결코 그 우수한 학생들을 식민사학들이 세뇌를 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입시 시스템이 그따 구이며 독학사 같은 데서도 역사학과는 아예 개설조차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세뇌하여 사회에 내보내며 해석을 독점하며 정치 언론과 연계하여 세상을 흔들고 국민들의 인식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가 어려우니 학자들도 자료가 없다는 쉬운 핑계를 대며 변절자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역사학자를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전공한 많은 학자들이 우리 역사에 발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학을 전공한 사람의 말을 들어라? 뭔말 같지만 하는 잡소리니까 그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역사 해석은 정해진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그도 그런데다가 한국 역사학자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에게 전공자가 그런다면 그런 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은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공식이 없는 역사에 공부도 똑바로 안 하는 한국 식민사학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이 옛날 선조들의 이야기들. 이 역사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삼아천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역사를 조작하였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기전체를 창조하였는지 이두 가지를 알고 동의족이 우리의 조상임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의 역사학이라는 책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문재인씨가 트위터에다가 무려 이렇게나 서놨습니다이 책이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파동의 성찰 위해서 사실 중심으로 서술한 역사책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교과서 선동하고 공식적인 역사를 어떻게 해놨는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한 건 문재인은 한국의 공식 역사를 말아먹은 자입니다. 공식 역사를 말아먹고서 비공식적으로는 뭐요? 시민의 역사? <웃음> 아 저는 진짜 이 문재인이라는 자가 소름끼쳐요. 정상적인 사람은안 보여요.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잊혀진 대통령이 된다면서 제발로 여기저기 다 나와요. 아무튼 그런 거를 반영해 주듯이 지필진을 보면 또한 우려가 되고 역대급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심환이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등 분명히 뭔가 이상할 것 같아서 목동 교보문고와 영등포 교보문고를 가봤는데 책이 없었습니다 컴퓨터로 검색해봐도 매진이라고 나왔고요 지금껏 어떤 베스트셀러라 해도 매진은 드문 일인데 무슨 일인지 궁금하군요 진보 시민들이 친일기업이라고 하는 롯데에서 이런 책들을 쓰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세강경 끼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일에 좀 나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